됩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말씀했더니, 어,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우리 어, 집사님들이 꽤 우리 기도실에 나와서 어, 예, 편하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몇분 목격했습니다. 야, 말씀이 그래도 성도들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참 감사가 되더라고. 몇 사람 많진 않아요. 예,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다 들었으면 이번 주 새벽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제가 막 마음경으로 다 보고 있는데도 네, 잘안 와요 그래서 또 해요 네, 또한는데 오늘도 이 소리가 천둥같은 소리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아, 도무지 한 시간 기도할 음두가 나지 않는 분들 한 시간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잠잠히 앉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자 주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칠타하시고 칠책하시고 교훈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하신 주님의 뜻은 계속 말을 이어서 말을 계속 이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더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주로 한 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한 시간동안 뭔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많다는 거죠 흔히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정작 기도는 누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은 내 곁에 머물러 앉아 있으라라고만 주님 말씀하셨다 굉장히 여러분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거저 내 곁에 앉아 있으라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 만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앉아있는 것, 앉아있는 것 졸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것 지켜보면서 앉아만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당부하시고 대복음 26장 3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굉장히 쉬운 기도다. 왜? 주님 앞에 앉아 깨어 있는 것.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한 시간 기도인 거예요. 한 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요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 지난 또 금요일 날 훈련했듯이, 주님, 최고의 기도잖아요. 주님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실에 앉아 있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곁에 머무르는 아주 중요한 예, 신앙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찬양이 나오잖아요. 예배자가 있으면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자가 없으면 계속 오전에는 어, Non Stop 찬양 메들리 곡을 틀고, 오후에는 메들과힐송 워십을 기름부음 있는 워십을. 아 어, 기도 오십 할수 있는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해서 계속 프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그 곡을 들으면서 예 주님 앞에 주님하고 묵상하거나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생각하거나 또는 몇 문장씩 간단하게 그렇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한 시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내 기도를 계속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한 시간 기도는 결코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 시간만큼은 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다. 주님 곁에 있는 시간이다.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 안식을 구하는 시간. 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금방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세시 세시 기도 타임 때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어깨가 아프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 문장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님 세힘 주세요 세힘 주세요 세힘 주세요 한 네댓 번 했더니 어디서 그렇게 세 힘이 생기는지 아픈 허리 그어깨 그 어떤 통증들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지금 우한폐렴으로 두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중국당을 불쌍해 히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돼요 아멘, 아멘. 요즘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마트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요새 조용해요 저녁에 나가보세요 길거리가 조용하다니까요 그 기도실에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다 뜻이 있는 거라 이막 싸돌아 다니니까 이런 편에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기도실에 잠잠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열리면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잠잠히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훈련이 안돼 있는 분들은 뭔가 자꾸 뭐 불안하고 뭔가 계속 뭘 해야 된다는 분들은 또 성경의 시편이나 또 복음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으면 또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 기도실에 가면 다 위치를 해놨잖아요 공동체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한 시간 분량으로 논스톱으로 줄줄줄줄 읽으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파일까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되고. 네. 그러다가 또 기도가 열리면 또 줄줄줄 또 기도하면 되고. 또 제가 지난 주에 또 소개했죠. 예, 공동체 리더십을 위해서 이런 부름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 영적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중보하고 그런 거다 보면 한 시간 기도가 금방 가고 특히. 저녁 8시에서 저녁 10시에는 하프에 물 예배가 우리 기도의 집에 예배자들이 상당히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예배, 예배자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기도도 술술술 잘 되고 찬양도 같이 부르면 흥이 나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이게 몸이 이렇게 서로 그 리듬과 그 어떤 영증 감흥에 같이 흥망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정도 말씀을 하고 제가 찬양 한곡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뭐, 무슨 제목인지 아시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사 제목이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것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한 시간 기도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는 그한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영을 여러분신 심령에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실에 와서 앉아보세요 예전과 다릅니다. 기도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실 앉아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새 힘이 나는. 왠지 다른 자리하고는 다른 느낌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찬양 다시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 안에 이한 시간 기도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미라. 우리 한번 답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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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광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관능이 나의 능이이 되길 원하고 n n y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s u 을 구하세요. 이미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고요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충만히 더 기도의 영으로도 충만해지길 원하세요 기도의 영으로도 충만해지길 바라세요 기도의 영으로도 주님 나를 더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방으로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한 5분 정도 계속 여러분 기도를 부어내주십시다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우리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참금요일에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음, 그냥 우리 이 영혼이 계속 세척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아멘. 세척되고 또 채워지고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기대하세요 자 열한기하 6장 14절에서 우리 19절 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그 다음 남성분들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는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업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 한 사람 잡아가려고요 죽이려고요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밤에 진을 다 쳐놓고 내일 아침에 공격 태세 네. 레디코 성을 칠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이른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그 아람 군대가 성읍을 빽빽히 포위한 것을 보고 너무 놀라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종이 막 걱정하면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리자 어떻습니까? 그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굉장히 지금 무서운 광경이 <웃음> 자기들 곁에 지금 벌어졌는데 어떤 여동함도 없이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종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1기하 6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이 자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 군대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두려웠던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7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불 말과 불 병거가 가득 이 엘리사와 그도단선을꽉 싸고 있는데도 이제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엘리사가 보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뭐냐 이 엘리사의 종에 눈이 열렸다. 그래서 불 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다 이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엘리사의 종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언제? 눈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눈이 열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떠나간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음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엄청난 군대 천군 천사와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이 뜨여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는 것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거 엘리사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의 영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말은 뭐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보이는 눈만으로는 뭔가 문장이 좀 재밌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는 체험만을 계속 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눈이 뜨여서 육신의 눈이 뜨여서 불말과 병,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았 아, 물론 엘리사가 영안이 열렸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그를 영안이 안 열려도 엘리사는 믿음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종에게 믿음으로 이미 알면 되는데 믿음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저는 믿음으로 다 알고 있었다 실제로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 엘리사에게는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딱 잡고 있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쫙 생기게 되면 이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꼭뭘 이렇게 보고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물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쫙 열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면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우리의 상급이고 믿음이 우리의 재산인데 믿음은 왜 있습니까? 맨날 눈이 열려야 뭐 답이 구해지고 눈이 열려서 봐야 뭐 답을 안다고 한다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눈이 안 열려도 믿음이 있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이 믿음으로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돼야 더 정상이 되겠죠 그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영적인 세계도 확 열리는 이런 체험도 있게 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건 믿음으로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영적인 눈이다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게 되면 믿음이 여러분에 충만하게 되면 영직의 눈은 저절로 뜨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삶 전체가 달라지죠 환경을 보는 눈, 지금 이 사태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와 이 시련 때문에 갑자기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지금 눈만 뜨면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막온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속단하지 말자 왜 그러느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영적세계가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의 종과 같은 처질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러되 이 부분 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가정, 이 교회와 나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것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러면 그 기도하면 그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와 현상들을 보는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는 것만. 지금 뭐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회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일 때문에 라스 러너 집회가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취소했어요. 박구정 목사님하고 박구정 목사가 전화 왔습니다. 부산에 지금 형편이 어떠냐고 서울은 너무 좀 자기 교회 라스로는 집회 한한 100여 명이 다 취소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는 더 이상 하기가 그리고 잠잠해질 기미도 안 보이고 확산되면 확산되지 당분간은 또 이게 교회 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서로 언언하고 결정해서 이번 겨울 집회는 취소를 했어요. 그이후만 하고 뭐말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잠잠해지면 우리 여름이든지 다음에 좀 크게 합시다. 이래 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라트는 집회도 취소되고 그러면서 아고 참뭐잘 됐다. 뭐 금방. 그래야지. 일보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웃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는 속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내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 다르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내 생각과 내 판단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이 보는 것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 판단으로 속단을 하지 말고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으면서 굉장히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배 안에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풍랑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호들박을, 호들갑을 들고 주님을 깨워서 이 풍랑을 어찌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러는데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풍랑에막 일고 있어요 제자들은 막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제자들의 보는 눈이 달라다 제자들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동생과 그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슬픔에 잠겼잖아요 주님이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하루만 빨리 오셨으면 하면서 애통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완전한 계획이 당신에게 있었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과 그 나사로의 가족들은 펑펑 울면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나서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보는 눈하고 주님이 보시는 건 완전히 달랐죠 베세다 광야에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모을 것이 없었잖아요 있는 거라고는 조그만 꼬마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제자들의 판단은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이 군중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요 충분히 먹으셨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광경을 주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가지고 절대 먼저 속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정말 그것까지 깨달았을 때 사실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속단하지 마라. 너무 속히 결정짓지 마라. 결론 내지 말고. 그러니까 야,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왜? 기도하셔야 열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멘? 지금이 정말 이게 울 때인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이때가 웃을 때인지 아니면 아니면 지금은 정말 우리가 다 꼬꾸러져서 해결하고 그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때 꾸꾸덕이 일어날 때인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제게도 있어서 너무 이상한 해요 자, 연초에 붕해 취소됐죠 라더러너 취소됐죠 1월달 2월달에 있는 가장 큰 행사가 다 취소가 되버렸어요 이런 얘는 예전에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시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단에 반응해가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계시는 거라. 이렇게 제가 라하트는 캔슬됐을 때 바로 또 선율이 보고 저녁에 윤진이 오라고 그래라 라이트는 못하니까 대신에 뭐라도 뭐 해야 안되겠냐 하고 내 입에 바로 튀어나왔어 그러나 바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 속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취소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자 지금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되는 때다 거저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라 기도로 깊은 우물을 파는 시전이기 때문에 나서서 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혼란스러워 왜혼란스러우냐 지난 금요일날 여기서 라스 언을 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거든요 산모를 보낼 때 배가 많다는데 산모 아, 그때 나는 직감했어요 와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다 예언적인 그림이다 이번 라스 러너 때 정말 기도의 집이 출산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그지표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은 뭡니까? 야 혼란스러운 거라. 그럼 제가 헛것 본 거냐? 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아무 말 하기 싫어, 솔직히. 왜? 이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게 지금 속단해서는 안될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생각.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주님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하고 기도하면 또 다른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몸을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보면서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 판단하고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 다르니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판단을 정확히 분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하시고 나오셔야 돼 여러분 맡은 적할거 없어요 조용해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릅시다. 어떤 문제나 어떤 공경에 취했을 때 이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 아멘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새날에는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뭐든지 결정하셔요. 우리 특히 교회학교 1박 2일 MT를 하더라도 1박 2일 수련을 하더라도 그냥 의논해가지고 사람들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함께 교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되니까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오고 온갖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이 너무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가 다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르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골방 기도도 열려야 되고 할렐루야. 팀으로 공동체로 묶여 졌을 때는 공동체 기도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고는 함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막 의견 내지 말고 함께 손 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한 다음에 의견 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지금 붕에 라스러나 뭡니까 지금 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나가라고 는 하나님이 강한 사인이잖아요 혼자 기도한 것이 다르고 함께 기도한 것이 다르니 이건 저 혼자 기도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 전혀 다를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 진짜 두려운 것은 환란이나 역경이 아니다. 저는요, 오히려 편안할 때, 순탄할 때가 더 위기다. 잘될 때가 더 위험한 거다. 그때가 더 무서운 거다. 자, 보세요.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기도해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집사님, 목장 모임 하러 갑시다. 그러면 막 몸이 막천근만근이야안 움직여져, 이게. 잘안 떠져. 근데 집사님,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우리 아울렛 깎아. 우리 대저 카페 좋은 것 많이 생겼는데, 차 마시러 갈까? 그러면 뭐 몸이 막 솜, 솜털처럼 가벼워지네. 앉아있던 막이 응대가 용수절처럼 튀겨서 팍 오전 내내 누워있다가도 쇼핑가자고 함께 밥 먹자고 전화만 해주면 용수절처럼 벌떡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다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게 분별이 잘 안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가자그러면 아이고 내가 먼저 챙겨야 되는데 목장면가자 당근이지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지금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되고 차 마시러 가자그러면막 아, 기분 나이스가 되고 이거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게 분별이 안되니까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응?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이들 그 유괴하는 유괴범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옵니까? 너무너무 친절하게. 부모님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오죠. 그 아이들 그거 다 꼬여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려 그래, 유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막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편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분별해 봐야 되고 지금이 진짜 편안한 때인지 정말 안심해도 되는 때인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 장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진짜 지금 편안하게 지금 집에서 아이고, 마,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막 테리미나 보고 앉아있자마, 배달의 민족 시켜가지고, 막 아구찜이나 시켜 먹고, 막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지, 이럴 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음? 이 우리의 이죄 문제 정말 이 문제를 해, 이 해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야될 때인지, 이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게 기도하자. 그, 런 판단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면 성공했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여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큰 위기입니다. 돈이 있어서 느긋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왜? 길이 아닌데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길인데 그게 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걸딱 잡고 나가야 될 때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길인데 그 길은 안 보이고 길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길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혼미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보시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줄수 있으니, 하이 아, 때뭘 내가 길잡이 잡고 나가야 될지,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잘못하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위기고,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편안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냥 것은 뭐 불행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롯은 소왈 땅으로 갈때 넓은 땅과 넓은 초지 얼마나 좋아 보였어요 소동과 고모라 비가 번쩍한 성만 보고 나갔잖아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 속단했어요 분명히 저기가 좋을 거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모든 재산과 아내마저 다 잃어버리고 쫄땅 지몸 하나 겨우 빠져나오는 그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너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길이 아닌데 길인 것처럼 쫓아갔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했다는 흔적은 하나도 안 보여요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 진짜 복인지 여러분 이거 분별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편안하다고 쉽게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별이 되어집니다 좀 느껴져야 이렇게 깨달아지고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얻게 돼서 아, 주님의 판단이 뭔지 그게 더 점점 분명해질 거다 저도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일련의 어떤 붕의 치소 취소, 라스로라도 치소되면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의 판단이 뭔지 자꾸 이렇게 죄에게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는 무엇에 막 빠져서 살잖아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온통 주식 시세만 바라보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온통 눈이 빠져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생각만 합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 특히 동영상 유튜브.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막 이제 정선 앞두고 막이뭐 좌파 우파 막 이래가지지만 유튜브도 하우, 저도 막 지금 안 본래 볼수 없는 상이 황 올, 올 때가 있어요. 또 보고 싶은 유혹도 막 끌려. 근데 너무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병이 위중하거나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신방해보면 스포츠나 음식이나 여행이나 뭐 유튜브나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못된다는 증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재미에 폭 빠져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돈과 시간을 쓰지 못할 그런 한 다음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별 것도 아닌 것에 내 금쪽 같은 시간 다, 다 보내고 별 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 쏟아넣고 별 것도 아닌 것에 거기에 물질 낭비하고 여러분 그거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겠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될지 어디에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 할렐루야 정말 더 가야 할 곳이 뭘 어딘지 이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6장에 보면 온통 염려하는 구절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놓고는 딱 7장에 나가면 기도의 구절이 나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6장과 7장을 딱 읽어보면 이게 막 물려서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딱 맞물려 돌아가요 이 아주 중요한 이 컨셉이죠 그래서 6장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7장은 기도하라고 라 하는 명령이다 그러면 6장과 7장이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냐?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 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삶은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본질상 같은 거란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라면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염려가 놀랍게 줄어든다. 한 시간 정도 기도한 사람은요, 염려가 더 이상 나를 포로로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시간 기도 오늘 했다고 내일 일어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내일 되면 또, 또 생겨요. 염려거리가 생겼다가도 다음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다시 믿음을 주셔요. 아멘. 그럽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염려 끝이 아니에요. 다음날 또이러면또 염려가 생겨. 그때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염려 많으세요, 지금. 신전 코로나 때문에. 그럼 지금 무슨 때인지 아시겠죠? 감 잡으셔야죠. 할렐루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엘리사가 기도하자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이번 주 시도하셔요 아멘 또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 시도하셔야 돼요 또 차고 나오셔야 돼요 도저히 내가 새날기까지 와서 내가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라도 어떻든지 내가 집중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확보하시고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이미 기름붐이 젖어있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해서 기도 포기해서는 안되잖아 아멘. 스마트폰 그때 사용하세요. 베델 음악 다 틀어놓고. 근데 잘못 틀면요. 베델 뮤직 힐성 뮤직 틀면 잘못 틀면 한 5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 나옵니다. 광고. 그러면 기도 불이다 깨져. 그래서 이제 베델 뮤직, 베델 TV 들어가면 적어도 30분, 40분 쭉 연결돼서. 예배하는 신랑들은 중간에 광고가 없어요. 그것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면 3, 4 0 분간은 논스톱으로 가. 갑자기 막 주의 뭐, 이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하는데 막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웃음> 나오잖아. 예? 광고. 그나마 또 기도 부디 또싹 깨주시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기 쉽지 않단다. 안타는.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목장별로 다음 이번 주 목장 모였겠죠? 다음 주 목장 모일 때 우리 목자들이 그거 좀 돌파해 내세요. 우리 목장 이번에 스타트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토기에 촥 체크하고 목자가 그것만 해줘도 엄청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 하자. 했으면 체크. 하지면 체크. 또 했으면 할렐루야. 뭐 이런 것. 이모티콘 보내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기도했다 <웃음> 그 다음 못했다 그러면 막 눈물 막쏟아내 그럼 또 이모티콘 보내고 그러면 또 우리 또 중반할게 기도할게 그러면 또 다음 순간 눈물 막 쏟아내는 것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기도가 자꾸 이렇게 에, 이렇게 몸에 젖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합시다 할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나도 기도가 더잘돼 아멘, 아멘. 예, 저도 새벽과 제9시 기도 시간은 꼭 지켜내려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시 3시 기또 짠만 나면 내 준비한 틈이 없으면 우리 저녁 하프앤블 예배에 얼마간 시간이라도 머물다가 그렇게 가려고 그것이 내 생활의 패턴이 되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엘리사의 종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제 판단을 주관하소서 알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는을 얼마나 좋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기도함으로 해결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기도의 힘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목장 가지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도 하시고요 최소한 10분 이상은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다가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시고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여러분 자리를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주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